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곰곰 열빙어를 샀어 열빙어를 애들한테 만들어 주기와 완전 생선인데? 잘 씻어서 12시간을 물에 담갔다가 염분이 빠지면 식초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한번 씻어줘야 되는데 원래 식초가 약간 그 살균 작용도 하고 그러거든 빙어를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꼬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날개 예, 날개 있지? 이런 거 혹시라도 이제 찔릴 수 있는 거 응. 에지 아직 기다려, 아직 안 됐어. 에지 기다리는 거야. 귀여워.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. 에지 좀만 기다리자, 이제. 오케이? 입맛도 하시는 거. 아이뻐 자, 이제 오일도 다발랐고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에 들어가겠습니다. 와 맛있어? 맛있어? 와 진짜 맛있는데? 주지도 알 줄게 주지야 지 개눈 감추듯이 먹는데? 이게 바로 개눈 감추듯이 먹는 거구나. 너무 아빠 또해 줄게. 아빠 또해 줄게. 이제 다 먹었다. 끝. 완전 믿을 수 없을 표정이야. 끝. <웃음> 여기 묻은 거다 닳혀? 이건 아빠가 만든 소스야 먹어봐, 먹어봐 맛있어 어때? 음, 맛있지? 맛있지?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야, 맛있지? <웃음> 음, 맛있다 환상이지? 엄청 맛있다니까? 진짜 맛있지?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거 그냥